방입니다 아. 여러분 옹용 하세요. 방구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드라이버뭐 똑바로 치는 방법 말씀드렸죠? 연습 좀 해보셨어요? 막... 이거 연습하는 거. 그렇다고 이런 분들 도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몸의 정면이 보는 거지 이걸 그대로 두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어때요? 썸네일 제목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드라이버 가운데로 치는 방법이라고 돼 있어요. 가운데. 완전 이거 우측도 아니고, 좌측도 아니고, 가운데를왜 이런 제목을 다뤘냐. 어제 레슨하고 통하거든요. 어제 레슨, 독 드라이버를 똑바로 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똑바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똑바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똑바로다. 왜 여러분들은 똑바로만 각하아 똑바로. 그런데 전 뭐예요? 가운데로 똑바로 나가게 하는 방법. 그쵸? 그럼 어제 연습했죠? 그 이거 어떻게 자고 가? 팍 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빨리 얘기해 봐, 빨리 얘기해. 빨리.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연습장 갔더니. 거의 비슷할걸요? 막공 왼쪽으로 가고, 막 우측으로 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그거 고쳐드리려고. 아, 어제 거만 하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이것까지 해야지 좀뭘 알고 연습하지. 그쵸? 자, 보면 똑바로인데, 저는 가운데로 똑바로. 그러니까 똑바로인데 제가 땡땡 이게 가운데로라고 딱 붙여놨잖아요. 가운데로 똑바로는, 자, 봐요.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이렇게 쳤더니 어. 약간 왼쪽으로 가는데 가운데가 아닌데 사실은 뭐 필드에서는 이 정도도 굉장히 좋은 공이긴 하지만 공이 왼쪽으로 날아갔을 때는요 손이 빨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다가 팍 들어와야 되는데 하다가 팍팍 팍 들어왔을 때 정말 간발에 차지만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딱 했을 때 몸과 몸, 손! 이렇게 되면 우측으로 팍 날아가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몸보다 손이 느려서 그래요. 그런데 이건 사람마다 느끼는 감각이 좀 달라요. 어, 난 이건 제대로 똑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 할때 분명히 다른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했을 때뭐 그걸 느낄 수는 없지만 손이 먼저 나오고 아니면 은뭐 손이 늦게 나오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습을 하냐면 자, 봅니다. 자, 가고 이렇게 했더니 약간 우측으로 날아갔죠? 이런 경우에는 아왜 연속 두 개가 우측으로 날아가지? 그러면 꼭 똑바로 치려고 안 해도 되니까 손을 먼저 들어오게 약간의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하면 손 손법 손 손법 손 손법 손 손법 손 손법 손, 손법 손법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공이 가운데로 몰리죠? 그러면 방법왕이 아무 생각 없이 칠 때는 아 오늘 컨디션이 약간 우측으로 밀리는 컨디션이구만 그러면 손을 먼저 들어야 되겠구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가 아니라 가운데로 똑바로 치는 방법. 그렇다고 열개를 쳤는데 어떻게 계속 그 라인을 타고 가겠어요. 가운데를 몰리게 하는 방법. 또이게 돌아서면 내가 보고자 하는 가운데잖아요. 이쪽으로 섰으니까. 그쪽으로 나가게 하려면 손과 몸의 반응이 어떠한 시간차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우측 좌측을 컨트롤 할수 있어요 자 봅니다 다시 딱 보고 저는 지금 아 오늘 지금 이 레슨 컨디션 때 손이 늦어요 그럼 손이 지금 먼저 들어옵니다 손몸 제가 손몸 그랬죠? 그랬더니 어때요? 약간 공이 어이고 너무 어있보였네 이렇게 날아가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팍 가슴이 에 이이이이이이이 짱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드라이버 가운데로 똑바로 치는 방법. 방보방의 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주변 분들에게 소문내기 이건 우리 방보방을 사랑하는 분들의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방보방이었습니다.